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끼라야입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또다시 다이아 서버로 돌아왔는데요. 네, 지금 다들 뭔지 아시겠죠? 밑에 이런 광물들은 놓여있고, 제목은 다들 보셨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광산, 다이아 서버 역사상, 시즌 역사상. 네, 첫 광산이 이렇게 추가 예정인데요. 아마 제가 편집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때쯤이면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고요 아 그러잖아 좌표가 참 뭔가 눈에 띄는데 와, 어쨌든 뭐 광산인데요 광물들이 아직은 살짝 제가 밸런스를 조금 뭐랄까 높여놨다 아, 어쨌든 밸런스가 조금 안 맞게 해놨어요 조금 광물들이 좀 많이 뜨게..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어.. 다, 다이아나 다 에메랄드 같은 광물들이 의외로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꽤.. 쉬운데 이건 약간 아직 이벤트 같은 거고 며칠 후에는 다시 조금.. 조금 뭐냐.. 이 광물들이 뜨는 그걸 좀 줄일 거예요 퍼센트를 확률? 네 그런거 아 그리고 말입니다. 우선 이 광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광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다른 서버와의 광산과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스펀지 광산이나 엔더 광산 같은 그런 광산처럼 캐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블럭이 생기는 그런 형식으로 제작되는게 아니라 서버메이커에 있는 플러그 있는데 이름이 마인 리셋이에요 리셋 이름처럼 말입니다 일정시간마다 광물을 그냥 리 초기화시켜주는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캐서 막 바로 돌아오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약간 더 일반적인 인생게임의 일반적인 그냥 광산 플러그인보다 훨씬 더 현실감있는 이렇게 직접 다 캐서 내려가는 직접 찾는 그런거고요 그니까 바로바로 그냥 자동으로 랜덤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이아같은 거 직접 찾아가 캐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네, 현실감 있는 그런 광산 역시 외국 플러그인이 좀 다르네요 마이미로 이 네. 음. 이제 이게 오늘 아니 어, 며칠 후면 출시가 될 건데 이렇게 막 많이 캐도 음, 일정 시간 후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음, 광산에요다이아서의 광산 제가 첫 이용자군요. 뭐지? 다이아가 이렇게, 왜, 왜, 왜, 왜 바로 안 패져? 이상하네. 지금 이렇게, 오, 들어오셨네요. 어떤 분이. 아직 광물을 파는 시스템은 제가 상점을 또 따로 이쪽 광산 어딘가에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제작을 했었는데 실수로 월드 에디션을 잘못써서 언도가 안되더라고요 월드 에디션으로 실수로 다 없애버렸어요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파는거 전체 판매는 판매 전체는 다이 플러그인 특성상 네 그건 불가능하지만 일일이 판매하는 시스템이라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다이아가 어후 아, 윙크. 안녕하세요. 타이아가 우선 이제 다시 안, 이제 내려가봐야 할것 같은데요. 내려가. 일자골. 네 여기 앞선 곳이 가장 밑부분입니다. 자, 이 밑에서, 아, 썰을 만들어주세 네. 이제, 네. 저는, 다이아. 여기 광산에서 나무도 뜹니다. 나무도 나무. 필요할 시도 있으니까. 나무도 뜨게 되어 있고요 아, 하나. 응, <웃음> 응, 다이아, 응, 의외안 보이네. 좀 어둡기도 하고, 그, 벌써 여섯 개나 캐긴 했는데, 어, 이거 다이아 아니야? 아, 애, 에베랄드, 다이아 아닌가? 이거? 다이아 아닌가? <웃음> 다이아 맞네? 역시, 근데 좀 어둡다. 휴대폰 밝기를 높여도 어두운 건마찬가지고 에메랄드가 더 훨씬 더 많네 에메랄드가 엄청 뜨고 있어요 지금 다이아셔버의 광산에서 다이아가 좀잘안 뜨는 거 같은데 다이아셔버 광산은다이아도좀잘 뜨야지 네 맞습니다. 등산이 며칠 전에 새로 출시가 됐어요 다이아서버의 등산미니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다이아 8개 남았습니다 별로 많이 남지 않았어요 힘내셔 빨리빨리 캐 보도록 하죠 오케이 또 다이아 오케이 너무 잘 뜨네 이제 아까 너무 안 뜨더니 이젠 그나마 좀잘 뜨네요 한번 이제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가 오삼만 옆에 다이아 있으면 못보고 지나치버렸다 오케이 14개 어? 어? 왜 앞에도 바로 다이아있네? 어? 운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케이 열 15개 순식간에 또세개를더 얻었습니다 맞나? 어쨌든 다섯 개 남았어요 지금 네 좀만 더 키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금방 캘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개밖에안 남았습니다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오우 운 되게.. 오오오 오, 붙어있다 오케이오케이 오케이. 어 16개나 캤네? 우와.. 진짜 운 되게 좋다 오케! 이 하나 더운 되게 좋은데 오늘? 17개. 근데 이상하네. 아까 이쯤에서 15개. 아까 전에 15개가 있었고, 여기서 두개를켰는데 그럼 지금 18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네. 뭐 하나쯤이야. 와 오늘 운 되게 좋다. 와 진짜 다이아 되게 잘 뜬다 오늘. 18개나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오늘도 금방 끝나겠는데 미션이 오늘 미션 되게 금방 끝나겠다 오오 밖으로 나왔네요 아까 밖에 있는건 제가 다 캐가지고 아마 밖에는 없을텐데 나 음, 아닙니다. 저희 서버는 서버 메이커를 사용하죠. 거기다 이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아실 텐데. 잠깐만. 연속으로 두 개. 와, 오늘. 대박. 이것만 켜면. 20개. 와. 호호 20 드디어 지금 몇분한 거지 한 아까 어 모르겠 어야 다이아 20개 드디어 캐시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이것쓰면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역시야 음어 어쨌든 아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이 워즈는 있었는데 오류 때문에 없어졌어요 <웃음> 와 여러분 이렇게 미션은 오늘 미션을 성공을 하였고요 그 이렇게 다이아시버의 광산에서 다이아 20개 캐기 미션을 해봤는데요 다행히도 아주 쉽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자 네이만 뿅.